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뉴스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생각하는 바와 틀리게 어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짧게 굵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MF 이후에 최대 위기가 온다고 얘기도 합니다. 일단 모든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서 판단은 본인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내년 경제 전망이 하나둘 나옵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설부동산 관련 연구기관으로 자, 처음으로 건설산업연구원이 내년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일 내놓은 2023년 부동산 경기 전망 보고서가 그것인데요.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단 올 4분기 수도권 마이너스 1.2% 지방 마이너스 1% 전국 마이너스 1.1%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해 올 한해 수도권 마이너스 2.5% 지방 마이너스 1% 전국 마이너스 1.8% 모두 하락한다고 전망했네요. 정말 이대로 올 한해가 마무리된다면 이건 역대급 하락입니다. 1986년부터 집값 통계를 작성해온 KB국민은행의 시세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1.8% 하락은 2004년 마이너스 2.7% 이래 가장 큰 낙폭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2012년 마이너스 3.02% 내에 가장 많이 빠지는 거고요. 연구원은 내년에도 계속 내린다고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은 2% 떨어지고요. 지방은 3% 하락해 전국 기준으로는 2.5% 변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죠. 전망대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내년은 지방 기준으론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 마이너스의 11.85%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지는 해가 될 겁니다. 무르익는 집값 상승 여건 이고르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하락하고 있는 전셋값이 내년엔 오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국 전셋값은 올 3분기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전환돼 4분기 마이너스 0.85에도 하락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6%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0.5% 반등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회복돼 하락세를 마감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월세가 많이 올라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전세를 찾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내리는 시기엔 전세값이 상승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해 전세만 찾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는 거주비용 측면에서 월세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올해처럼 전세자금 대출금리 시중은행 기준 5에서 7.3%가 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렸을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도권 기준 3.93%보다 높을 때는 예외지요. 역사상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월세를 내는 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려 이자를 내는 것보다 유리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상황 말입니다. 역대 처음 있는 월세만 거래되고 월세만 오르는 시장인 거죠. 그런데 내년엔 금리 상승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단기간에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렸고 물가를 잡는 것보다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금리 상승세가 꺾이면 사람들은 월세 부담과 전세대출금이자 부담을 비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년엔 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겠죠.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패스. 무엇보다 내년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을 겁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곳이 늘어나겠죠. 지역에 따라 전세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곳이 있다면 집값이 자극받는 곳도 나타날 겁니다. 과도한 미분양 우려입구로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공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공급부족 이야기를 하면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있죠? 전국 기준 32,722가구입니다. 이중 서울 61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5,012가구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전체가 대구 8,301가구보다 적습니다. 대구는 알다시피 단기간 공급이 집중된 효과로 미분양이 많죠. 요즘 많은 사람이 비교하는 2008년엔 미분양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1 6 5,599가구입니다. 수도권에서만 26,928가구나 있었습니다. IMF 이후엔 20만가구 이상이던 때도 있었죠. 국토부가 공개한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1년간 연평균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64,257건입니다. 미분양이라는 게 언제나 전국적으로 평균 6만건 이상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언론에 수시로 나오는 미분양 급증이라는 건 사실 앞선 시기 미분양이 워낙 적었던 데 따른 기저 효과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역대급으로 집값 이뛴 문제인 정부의 연간 미분양 주택 흐름을 볼까요? 2017년 57,330가구, 2018년 58,838가구, 2019년 47,797가구, 2020년 19,005가구, 2021년 17,710가구입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 이후에만 이만가고 밑으로 빠졌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0년 이후엔 정부의 규제를 피해 전국적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면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2020에서 2021년 2년간 전국 아파트값만 31.77%나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41.1% 폭등했고요. 미분양이라고 나만 아지 않을 때입니다. 얼핏 보이죠? KB국민은행 시세 변동률을 보현연간 5%만 넘어도 폭등이라고 할 정도인데 30% 이상 올랐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요. 그 시기와 비교하니 현재 3만 가구 이상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최근 2년간이 비정상적인 거지 최근 3만 가구 이상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주택시장 규모에서 심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미분양 5만 6만 가구는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미분양 통계라는 게 지자체에서 분양계약 마감일 이후 미분양 물량을 조사해 보고하는 게 기초가 됩니다. 건설사들이 순위 내 청약기간에 팔고 남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사실 네, 건설사들 네, 사이에선 분양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 모두 팔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준공 전에 모두 팔면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고요. 사실 건설사들 사이에선 청약기간에 분양을 모두 마치면 분양가를 너무 싸게 했구나 네, 땅을 네, 친다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좀더 올렸으면 수익성이 좋아졌을 테니까요. 분양가를 적당히 높여서 적정 기간 내 파는 게 최고인 겁니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설사의 초기 분양률 분양 개시 후 3에서 6개월 사이 60%만 넘는다면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이 기준으로 보면 미분양 통계에 잡히는 물량은 언제나 일정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화하는 공급부족 이꼬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이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집계된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계획은 41만 5천 가구였는데요. 10월 현재 기준 19만 5천 가구만 분양했습니다. 목표의 절반도 안됩니다. 주택산업 환경이 너무 나쁜 게 이유입니다. 공사 자재값이 많이 올랐고 은행대출이자 pf금리 10-12%가 에서 뛰어 사업성이 악화됐습니다. pf대출이자는 14%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니 굳이 무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입주할 물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강력한 공급규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며 발표한 270만 호 공급계획은 아직까진 그저 계획일 뿐입니다. 이중 실제 입주가 얼마나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알다시피 삼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보상도 못 끝냈죠. 입주까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이유로 건산년은 올해 말까지 주택 인허가는 작년 대비 16% 감소하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7%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분양 물량은 내년 25만 가구로 올해 30만 가구보다 5만 가구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간 분양 25만 가구는 2006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네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주택가격 하락세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건 금리 인상 변수 외에 대규모 주택 공급 입주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만으로 집값 하락세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역사상 신축 아파트 공급이 희소하면 집값이 계속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홍춘욱 EA 알리서치 대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2020에서 2021년 단기간 30% 이상 폭등한 게 빠지는 과정입니다. 당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전국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사람들이 금리가 단기간 급등하자 일부 금매물을 내놓으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과거처럼 입주 물량 과잉에 따라 전세가격 하락부터 촉발되는 하락장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공급 물량이 따라오지 않고 금리 부담만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하락세가 이래서 2년 짧고 굵게 이어진 후 반등할 것으로 내다봅니다.